음, 눈이 꺼짐 필러로 가능합니다 필러를 열심히 노력하는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눈이가 푹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, 눈은 너무 델리킷트한 곳이기 때문에 눈뜨는 근육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강의를 나가서 눈이 필러를 하시는 분손 들어보라 그러면 10%도 손을 안 드시는 곳이 바로 눈이 꺼짐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꺼짐은 간단한 필러 시술만으로 꺼진 눈이 쑥 들어간 눈이 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눈뜨기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 보이는게 강력하게 교정되는게 눈이 꺼짐이죠 그래서 필러 시술은 근데 이그눈위의 구조 구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 위치 그 깊이에 정확하게 놓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게 넣는다면 사실상 아주 적은 양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이 꺼짐에 대한 필러입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기도 하고요 수술 전과 수술 후 시술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